안녕하세요 매치타주 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집을 키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체 운동을 절대 간과해서는안 돼요 신체 근육의 70%가 바로 하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게 상체이기 때문에 상체 운동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겠죠 근데 여성분들도 허벅지 굵고 엉덩이가 이게 빵빵한 남자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농구선수, 축구선수, 야구선수 중에 어느 스포츠의 관객이 더 많은 거예요? 야구일 거예요 야구 선수들 유니폼을 생각해보세요. 엉덩이 빵빵하게 이렇게 백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체 운동하면은 스쿼트를 생각하시거든요.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운동 초보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스쿼트를 메인으로 삼지 않고 그냥 연습 삼아서 자세를 위해서 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근데 메인 운동으로 스쿼트를 하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광배가 다르면요. 바가 돌아가요. 그러면 이 바가 돌아간 채로 스쿼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골반이 비대칭이에요. 그러면 또 바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스쿼트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몸은 더 비대칭이 되고 심지어 골반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 어깨 마저도 이렇게 올라와서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쿼트를 하지 마시고 오늘 추천드린 내용을 먼저 하신 다음에 베이스가 잡혔을 때 바벨 스쿼트 연습을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운동은 바로 햄스트링 운동이에요 바로 레그컬인데요 이 시티드 레그컬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상당히 약해요 먼저 햄스트링을 자극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자이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허벅지를 정확하게 고정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밀어내시면서요 아랫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다가 이게 무게에 의해서 내 몸이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몸이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미시면서 이렇게 꽉 누르신 상태에서 레그컬을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팡 치지 마시고 팡 놓지 마시고 그대로 누르고 그대로 쭉이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 근데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햄스트링 자극이 잘안 느껴지다 보니까 종아리로 당기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팡 찬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셔가지고 햄스트링을 먼저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무게를 과다하게 설정을 하지 마시고요 3 0회를한 4세트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두 번째로 추천드릴 운동은 런지예요 런지 런지가 생각보다 엄청 좋습니다 이게 맨몸으로 해도 힘들어요 초보분들은 자 11자 11자에서 왼쪽부터 먼저 갈게요 이렇게 뒤로 빼줍니다 너무 벌리거나 너무 좁게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 무릎과 엉덩이가 이게 수평하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수평하게 이 고관절이 접히는 게 아니라 냅다 무릎을 실이 꽂아버리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 고관절을 여기 접으면서 이렇게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뒷 종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다 보면은 이뒷 무릎도 막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도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종아리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뭔가 이렇게 이게 흐느숙하게 이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이 뒤쪽의 다리가 정확하게 받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받쳐주셔야 돼요 한쪽 하시고 한쪽 하시고 해서 20회씩 5세트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브리스커인데요 제 회원분이 가장 싫어하는 운동이죠 환기가 잘 되기 위해서 창문 옆에 배치했거든요 V스쿼트가 어떻게 보면 스쿼트랑 가장 흡사하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스쿼트는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 엉덩이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 V스쿼트는 그래도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엉덩이도 붙일 수가 있어서 좀 비대칭을 완화시킬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V스쿼트 같은 경우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이렇게 뗐을 때 그냥 냅다 무릎으로 또 갈겨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여기 고관절이 접히도록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 엉덩이가 떼지시면 안 돼요. 엉덩이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올때막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다리에 비대칭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도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중요한 포인트가 엉덩이를 딱 붙여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접었다가 밀어주셔야죠. 엉덩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떼지 않고 그대로 밀어주시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빨리빨리 하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무릎을 너무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되죠. 고관절을 접으면서 내려가지고 올라올 때도 무릎을 너무 팡 펴가지고 무릎 관절에 데미지가 없도록 무릎을 쫙 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운동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데드리프트를 할까 했는데 사실 데드리프트는 그척추의 중립이 잘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따로 그냥 보너스라 생각하시고 연습하셨으면 좋은 자세가 있는데 이 벤트 오버 자세. 고관절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펼수 있는 상태를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자세가 되어야 데드리프트도 되고 벤트 오버 바벨 로우도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되시는 분이 많고 잘못한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슬로우 스쿼트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힘듭니다 이게 진짜 따라오세요 이거 하다가 네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약간 구토 유발자라할수 있습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리가 달달 떨려오실 거예요. 5초씩 다섯 개 정도를 해주시고요. 연속으로 10개를 해주시는 게 이제 이 스쿼트 방법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거든요 요거 하시면 바벨 스쿼트도 잘할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꼭 이거 하나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하체 운동에서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리 균형이에요 다리 균형 우리가 앞다리와 뒷다리의 밸런스가 맞으셔야 무릎이 안 아프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햄스트링 운동을 먼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어입니다 코어 코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허리를 다치지 않고 비대칭 없이 운동하실 수 있다는 거이 하체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멸치탈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